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 다들 재밌게들 하고 계시나요 물론 저도 겁나 재미있어서 인생을 갈아 놓고 있는 중인데 이 게임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게임이 조금 불친절하기 때문에 맨날 이거저거 검색해보고 이건 대체 뭔지 어떻게 하는지 뭐에 쓰는건지 내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건지 검색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건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에 당신의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좀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28가지 정보와 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검색을 생활화하자 시작부터 조금 뻔한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게임은 다 좋은데 불친절하게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검색을 하지 않고 인게임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로 검색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죠. 공식 앱을 사용하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셔서 데스티니를 검색하시면 데스티니 가디언즈 캠페니언 이라는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어플은 번지에서 제작한 공식 어플로 무려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500렙 이후 성장을 위해 필요한 남은 엔그램 퀘스트를 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창고에 있는 아이템을 어플로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팀 파티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참여 버튼을 통해 구할 수도 있어서 정말로 정말로 대단하고 엄청난 어플이니 꼭 설치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자구요 직업별 기본 성능 차이 타이탄, 헌터, 워록의 차이는 점프와 기본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스텝들은 캐릭터 창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타이탄은 방어력이, 헌터는 기동력이, 워록은 체력 회복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걸찾아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좋거나 이런건 없거든요 하위직업 획득 데스티니 가디언즈에는 총 3가지 속성의 하위직업들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처음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듀토리얼을 진행할 때 얻게 되고 두번째는 5렙에서 7레벨쯤 얻게 되고 세번째는 14렙쯤부터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포세이큰 업데이트로 풀린 새로운 하위직업들의 특성들은 아무 플레이나 하면서 빛의 환영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하여 일정량을 모으게 되면 이후에 퀘스트가 생기게 되며 이를 통해서 얻은 빛의 씨앗으로 새로운 특성을 뚫을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씨앗은 현재 눈먼 우물 2단계 이상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마지막 씨앗은 꿈의 도시 레이드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하위 직업들은 언제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던전을 돌다가도 속성에 맞춰서 계속 바꿔주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화력팀 가끔 정말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는 파티 시스템의 화력팀입니다 그 화력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U 버튼을 눌러서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화력팀장에게 화력팀 참가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화력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꼭 클랜에 들어가라 데스티니 가디언즈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결국 나중엔 레이드, 황혼전, 확대 프로토콜 등등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혼자 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이를 클랜이 해결해주죠. 또한 클랜 레벨에 따라서 다양한 버프가 있으며 클랜 미션 수행 시엔 엔그램도 마구마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클랜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클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게임에서 초대를 받거나 번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클랜을 찾고 가입신청 혹은 자신이 클랜을 만드시면 됩니다. 꼭 레이드를 돌아라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수 있는 레이드입니다. 의사소통이 옵션이 아닌 필수인 레이드는 클리어까지 최소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긴 시간이 걸리며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복잡한 공략이 필요한 만큼 레이드 전용 아이템, 경이 앵그램 등등 보상이 매우 짭다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간 초기화를 꼭 확인해주자. 에스티니 가디언즈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수요일 새벽 2시에 주간으로 진행할 수 있는 레이드 순서, 황혼전 드랍 아이템, 주간 챌린지, 확대 프로토콜 드랍템, 승천 위치 등등 많은 것들이 매주 변경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 설명했던 검색을 생활화 하자 일맥상통하지만 매번 초기화가 되는 점들을 찾아두면 이번주에 내가 뭘 해야하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주간 초기화를 꼭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일일 퀘스트들은 매일 새벽 2시에 초기화하니까 잊지 말고 대기하자고요 선봉대 팁 공격전은 매주 변경되는 조정 옵션들이 존재하는데요 꼭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탭키를 눌러 확인해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클리어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또한 이건 개인적인 팁인데 공격전 같은 걸 플레이할 때에는 미션에 딱히 누굴 죽이라는 미션이 뜨지 않는 한 잡몹들은 그냥 무시하고 달리세요 그래야 좀더 빨리 미션을 클리어 할수 있거든요 공개 이벤트를 영웅 이벤트로 가끔씩 필드에 보이는 공개 이벤트는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영웅 이벤트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이와 같은 조건들로 영웅 이벤트로 전환이 가능하니 두고두고 써먹어보도록 합시다. 물론 영웅 이벤트로 클리어하면 보상도 더 세지겠죠? 미니맵을 잘 보자. 가끔 미니맵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니맵은 자신이 가야할 곳이 어딘지 알려주며 pvp를 진행할 시엔 적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려주는 합법적 월액이기 때문에 꼭 미니맵을 항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미니맵을 봤는데도 목적지를 모르겠다 하시면 탭키를 눌러 고스트를 소환하면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려주니까 유용하게 써먹도록 하자고요 약점공격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 기본적으로 적들의 머리가 약점이기 때문에 머리를 공격하게 되면 치명타를 입힐 수 있으나 각 몬스터들은 약점 위치가 다릅니다 예컨대 이렇게 생긴 백스는 배에 달린 흰색이 약점이며 이렇게 떠다니는 애들은 눈이 붉은 기갑단 친구들은 머리와 이불나는 등판 중에서도 화염통을 지니고 있는 친구들은 화염통이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헤드샷만 말고 여기저기 때려보는게 공략에 도움이 되겠죠? 속성공격 데스티니에는 전기, 태양, 공어 총 3가지 속성이 있으며 에너지 파워무기에는 이런 속성이 달린 무기들이 존재하는데요. 속성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에게 동일한 속성의 공격을 했을 시엔 방어막이 좀더 빨리 달며 방어력을 다 깎았을 시엔 추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게임을 하고 싶으시다면 속성 공격에 맞는 공격을 해주시는 게 매우 좋답니다. 소프트캡 소프트캡은 여러분이 쉽게 성장할 수 있는 전투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데스티니 가디언즈 포세이큰 지역을 기준으로 500가지가 소프트캡이며 이후로는 여러 파밍을 하면서 전투력을 하나하나 올리는 노가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0 이상부터는 레벨이 아닌 전투력을 레벨업 시키게 되는 것이죠 전투력 아이템은 어진간에선 최고로 전투력이 높은 아이템을 장착하는 것이 좋으나 언제나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전투력은 언제나 절대평균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소지 혹은 창고에 있는 아이템까지 포함하여 각각 부위들의 가장 전투력이 높은 아이템들의 합을 평균으로 내려 여러분들이 강력한 장비를 얻을 때이 평균치에 플러스를 한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엔그램 뜯는다고 쓰지도 않는 전투력만 높은 아이템을 껴서 보상받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웃음> 강력한 장비 소프트캡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투력이 500 이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더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획득하여서 전투력을 올려야 합니다. 이걸 얻게 해주는 엔그램이 강력한 장비인데요. 이 강력한 장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만일 일일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획득하였습니다 그 아이템의 등급은 3등급짜리 강력한 장비로 만약 여러분들의 아이템의 평균값이 5 2 2 이하라고 하면 평균값에 플러스 5의 장비를 획득하게 되며 만약 평균 전투력이 5 2 2 이상이라면 평균 전투력에 플러스 1의 장비를 획득하게 되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아이템 평균값이 540 이하인 상태에서 황혼전 미션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하게 된다면 평균 전투력의 플러스 5에 해당하는 장비를 획득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540이 넘었다? 하시면 플러스 1밖에 안되는 장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540을 넘어 플러스 5의 전투력을 가진 장비를 획득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레이드와 태초인그램 승천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렙을 찍고 할걸못 찾는 여러분들은 이 강력한 장비와 태초의 앵그램을 주는 퀘스트들을 열심히 깨시다 보면은 어느새 성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뭐 보시다시피 노가다니까 힘내자고요. 현재까지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전투력은 600이니까 말렙의말렙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부캐를 키우자 전투력에서 설명했듯이 자신의 평균 전투력은 소지하고 있는 혹은 창고에 있는 아이템의 기준의 합의 평균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때문에 본캐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장비들을 싹다 얻고 자신의 아이템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아이템들을 창고에 넣고 부캐를 플레이하게 된다면 설명했던 전투력의 평균치가 본캐와 똑같이 잡히게 되며 부캐에서 획득할 수 있는 태초 앵그램을 다시 획득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성장속도는 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빠른 성장을 원하신다면 부캐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템들은 다시 만들 수 있다 가끔 아이템이 아까워서 경이템이나 전설템들을 창고에 꼬박꼬박 박아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 포세이큰 로고가 박혀있는 아이템을 제외하곤 여러분들이 갈갈을 해도 여기 아이템 창에 수집품에서 언제든지 재생성할 수 있으니 쓸데없는 아이템들은 그때그때 팍팍 갈아줍시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경이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의 능력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갈지 마시고 짱박아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걸작 무기 걸작 코어 걸작은 전설 아이템을 최상위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게임에서 무기의 업그레이드를 끝까지 시키면 아이템이 걸작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아이템의 탄창 증가 재장전 속도 증가 등등 다양한 이로운 점을 주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쭉 사용할 아이템이다 싶으시면 걸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니라면 강화하지 말고 그냥 냅두고 쓰세요 또한 걸작 코어는 여러분들이 주입을 할때 사용하거나 아이템의 등급을 올릴 때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전설 아이템을 갈 때나 이미 걸작이 된 아이템을 갈면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촉매제 경의 아이템들의 걸작 등급이라고 할수 있는 촉매제는말 그대로 획득 방법도 업그레이드 방법도 경이 무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템의 촉매제가 어디서 뜨는지 획득 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지 꼭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졸랄이 많아서 여기 설명하긴 많이 길거든요 아이템의 설명은 꼭 읽어보자 아이템의 전투력은 언제든지 주입을 통해서 올릴 수 있지만 아이템의 효과들은 절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효과들이 고정인 아이템들도 있지만 전설 아이템들은 대부분 이런 효과들이 랜덤하게 뜨기 때문에 아이템의 효과를 보고 아이템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아이템이 뜨게 된다면 아이템을 우클릭해서 효과들의 설명을 찬찬히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효과인지 아닌지 잘 읽고 이 효과의 발동 조건이 뭔지 확인하시면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광난과 총잡이 효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네요. 경이장비 무기에 함께 방어구에 한 개를 장착할 수 있는 경이장비는 데스티니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효과들은 개성이 강한 일반 무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효과들을 지니고 있죠 경위장비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아주 낮은 극악의 확률로 공격전이나 필드에서 드랍이 될 수도 있으며 레이드에서 필드보단 높은 확률로 경위장비나 혹은 엔그램을 드랍하게 됩니다 또한 몇몇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퀘스트를 진행해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아이템들이 어디서 뜨는지 먼저 검색해보고 파밍하자고요아 물론 아이템창의 수집품에서 획득 방법과 옵션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 크로데 레이드를 도울 사정이 안된다구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매주 토요일 새벽 2시부터 화요일 새벽 2시까지 아무 맵에 랜덤으로 나타나는 암상인이 경이 앵그름을 팔기 때문이죠 자원 먼저 전설 조각은 아이템 강화 경이 아이템 구매 등등 필수적으로 모아야하는 자원이고 강휘가르 같은 경우에는 에버버스에서 각가지 외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버는 캐시 아이템으로 다양한 유료 치장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죠 최대 10만개까지 들수 있는 미강채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사용할 데가 없어서 그냥 날려먹는 경우가 보이는데요 이미강채는 뒤엉킨 해안의 거미에게 가서 각가지 재료들을 사시면 됩니다 언제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10만점 채우면 종류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삽니다 한 5만원까지요 가끔가다 미강채를 주고 전설조각을 구매할때도 있으니 자주 이검샤키가뭘 파는지 확인해주면서 여기에 미강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맵에 지나다니다가 보이는 이상한 자원들은 꼭꼭 모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아이템 주입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또한 이 뭔가 모를 토큰 같은 것들은 설명에 쓰여있는 npc들에게 가서 이걸 몇개씩 바치게되면 앵그램을 주기때문에 이거 어디에 쓰는거지 하지마시고 npc 찾아가셔서 곡물로 바치고 아이템 가득가득 받아가시길 바래요 아 물론 자원은 나중에 주입할때 써야하기 때문에 곡물로 바치는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현상금을 자주 애용하자 각 마을이나 행성에 가보면은 npc들이 현상금이란 것을 팔고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돈주고 사는 퀘스트 같은 개념인데요 어차피 돌아야 하는데 클리어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보상을 주게 되니까 주간 1일 미션을 하기 전에 꼭꼭 받아두시고 뒤엉킨 해안에 있는 거미가 주는 주간 현상금은 강력한 장비를 주기 때문에 꼭꼭 매주마다 깨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지나다니다가 노란색 체력을 가진 몬스터들은 매우 강력한 현상금 몬스터다 보니 잡게 되면 상자를 떨어뜨려 보상을 주는데 현상금 퀘스트를 진행할 때나 심심할 때 잡아주시면 될것 같네요 우편함 가끔씩 게임에서 엔그램을 떨어뜨릴거다 못먹고 지나치는 엔그램들은 마을의 우편함에 전부 옮겨지게 되니까 너무 걱정마시고 엔그램들은 그냥 버리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바이크 참새 바이크 한국어로 참새라고 불리는 이 탈것은 메인 퀘스트인 붉은전쟁 퀘스트를 클리어한 뒤에 아만다에게서 획득할 수 있으며 아니라면 20레벨 이후 각가지 보상으로 랜덤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케 키우실땐 바이크를 줄 수도 있으니 창고에 안쓰는건 꼬라박고 나중에 부케 키울때 꺼내 쓰세요 또한 바이크를 조작할때 몇가지 팁에는 a연타나 d연타를 누르면 옆으로 회피를 할수 있으며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는 드리프트를 수월하게 할수 있으니 이동할때 만간 유용하게 써먹기 바랍니다 세션 사람이 많은 게임인 만큼 보이지 않는 세션들로 여러분들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의 세션에는 최대 9명의 유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맵에 사람이 없다고 플레이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맵에 사람들이 없다면 이 빠른 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션을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맵 가끔씩 맵에 뜨는 아이콘들은 대체적으로 커서를 올리면 뭔지 정보가 다 나타나지만 여기저기 알수 없는 아이콘들이 붙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뭐 그래도 짭짤한 보상을 주는 지역 상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고지곳대로 가면 없고 어디 저 위에 짱박혀있거나 아래 떨어져 봐야 보이는 곳에 짱박혀있으니 뭐 시간날 때마다 돌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로스트 섹터 일명 잊혀진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미니 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서 보스 잡고 상자 캐서 보상받고 나오는 것이죠 주로 현상금 퀘스트 깰 때나 돌면됩니다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초보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뭐별 볼일 없는 팁들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이밖에도 데스티니 가디언즈에는 수많은 팁들이 있으니까 꼭 제가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검색을 생활화하면 좀더 윤택하게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클랜에 들어가서 클랜원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고요 뭐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좀더 즐거운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즐기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